이프우 그러면 문프가아 우프 게임하는 건데 이 참을 수 있어, 이건 힌트가 없네 가한 그래, 번씩 가이번 진짜 오, 옛날이다 열 일곱인가 그랬을 거야 열 여섯 열 알바 식 진짜 이거 가 굳이 가 필요해 아. <웃음> 가득 찼다 근데 아직도 똑같다 아. 오오고생어 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이거 어? 왜 떨리냐? 이제 진짜 냐 이제 승부를 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손 안에서 하는 걸로 하자. 오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콧날이 되게 날카롭네. 아니, 저 지금 찔렸어요, 여기. 배요, 배요. 짚, 푸르나, 푸른... 오, <웃음> 아름다운 오, 오, 오, 깔아주세요 아께라 오, 오, 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노 진짜 대다 부전승. 어 아, 부전승? 까위바위보. 아싸 부전승나 부전승관. 배달 왜 자? 배달 왜 자? 아니 뭐 왜. 아니 잠시만. 아니 전혀 전에 먹는 없는 편자 머리 짜리 봤 빨리. 야, 준비 시작. 아, 이거 뭔데? 나나 팀 <웃음> <다 têm> 먹자.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좀보연차로가았어 뭐, 어, 그래, 그래. <웃음> 시작. <웃음> 아, 아, 아, 아. 하, 하나, 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하나, 아, 셋, 셋, 둘 하나, 하 둘, 셋.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심장이큰 사람이 중심을 잘못 잡아 아네 그래, 맞아 짓 눌러주겠어 널 <웃음> <웃음> 봐봐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이게 아니, 뭐야 비어, 비어, 비어, 비어. 이, 이게 뭐야 <웃음> 준비 시작 진호가 <웃음> 코어가 좋아 코어가, <웃음> 코어가 좋아. <웃음> 어. 오 유연해 <웃음> <웃음> 아, 집짜만집진만집짜만집진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진짜, 야 진짜, 민기야, 웃기게 중간나그 지루하다는 거에 부담감 가지면 안 돼. 알겠어. 열심히 어. 지금 이겨야, 너, 이겨야 돼. 너, 지금 이게 되더라도 너넌 이겨야 때. 돼. 넌 지금 손발을 이게 3시간이더라도 너 이겨야 돼. 월드컵 지금 우승 너 지금 어? 우리 재밌게 한말 들고 가만히 있어. 아 괜찮아. 민규야 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정한이 형 먼저니까 정한 먼저 가는 거야요 정한이 형 먼저 가는 정한이 먼저 네? 되게 짧으니까 아, 짧아요? 짧은데? 그럼 좀 크게 좀 틀어주세요 크게 <웃음> 틀겠습니다 뒤에서 좀 하셔야 돼요? 듣고서 뒤에서 다시 오시면 아, 알겠습니다 끝까지 저올랐던 말을 늘 잊고 가졌어 너 예쁘다 오아다오 알겠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오 이게 네 명이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도겸이 밖에 없어 자, 꾸 아, 니이거 t 것에아 아, 진짜 개에서태국 개기 태국에서 태기 있잖아. 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 황소 개태리에서 태국에서 아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에서태국에에서 태국에서 태에나동화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에서태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 한번 해. 문제 풀면 되지. 나한테 보셨던 고대로 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야, <웃음> <웃음> 자 하시면서 웃을터지면안 <문서시면> 돼요. <웃음> 야, 아니야, 나 못하겠어. <웃음> 애교 삼적 <애교 상정>. <웃음> 뭐, 뭐? 애교 삼형제. 이거 여기 힌트가 돼요? 그럼 나가벌뭘지 <웃음> 아니 작가님 개인적인 그런 채우지 마시고요. 아, 고마워요 이렇게 설명 응.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하면 아, 되는 거예요 뿅뿅이서 뿅뿅 물병 뿅. 맞아+ 맞아 야, 힘내+ 힘내+ 힘내 뿅뿅 황뿅의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아 아나이 뒤에 두 명은 아는데 <웃음> <웃음> 야흑흑흑흑흑흑흑흑흑 <웃음> <뭐야? 웃음> 맞추셔야 됩니다 어나 알아 나 알아 <웃음> 작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모르겠어 s 스수스뺨 진짜 디에잇, 아, 쿱스, 아, 도겸, 승관 아왜 내가 이걸 몰랐지? 디에잇, 아, <웃음> 어, 호시, 도겸, 승관 디잇준 <웃음> <웃음> <웃음> 정한 디에잇 민규 도겸 교수아 교수아 정답! 우와. 아, 민수였어요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 아, 진짜 특이하게 웃잖아. 아니, 아니. 아. 아, 웃어줘. 아, 아. 아, 특이 아, 아, 없잖 아, 아. 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런 거 하지 마. 어, 뭐야? 에 들어갈 는 무엇일까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형 사춘기 때 썼나 보다. 아가로치고 잘난 척이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디노 개인기. 어, 디노 개인기. 야, 디노는 개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변검할 수 있어. 변... 선 자체 변검. 자, 아, 이거 디노는 옛날에 또 활동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지. 너 아까 크게 웃은 거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할수 <웃음>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여자 한번 웃음, <웃음>, 예스! 예스! <웃음> 뭐라고 허, 허, 헛소리를 짓거인 걸까? 어서 외출을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웃음> 이응 지금만 알면 된다니까 지금 내가 물어 지금 말이 못 들었잖아 진짜 이응 지금만 알면 돼 그게 뭐야? 어서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어서 애티를 벗고 아! 어른이 되고싶다 아! 아! 어서 티를고 아! 어른이 되고싶다 아, 아, 민규형 네. 어서 애티를 벗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0점, 0점이죠 <웃음> <웃음> 쟤는 빚이, 쟤는 빚이, 빚이, 빚이, 빚이, 이 빚이, 빚이, 빚이, 빚이, 빚이, 나 복권 당첨 2등 당첨됐어 아, 아, 네. 2등 당첨됐어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완전, 완전 와, 그래. 나 대박 우와, 어떻게 우와 어떡하지 우와, 우와. 어. 우체트그브랙비야 어, 어, 이렇게 아, 가겠습니다 아. 네. 자, 자 여기 위에 건 잘라줄 수 있죠 우린 가르자 하나 둘셋 변셀 없음 도착 올때쓰 다시 보여줘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야? 쉬었어. 오늘? 어. 사실... 일하고 있으면 지금 또못볼 수도 있는데? 어 봤어? 어, 봐줘, 봐줘, 어, 봐줘, 봐줘, 봤어, 봐줘.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도 못 봤. 헐 대박! <웃음> 헐 대박! 헐 대박! 물음표. 어떻게 어떻게 해 버렸어? 나 보니까? 전화. 왔어, 우와, 전화, 왔어. 전화 왔어.